국가의 기능에 대한 제자 옳지 않은 거자 틀린 거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진실과 일치한 때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주관적 기억에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은 어, 위증죄가 됩니다 이게 무고죄하고 달리 주관적 기억 자기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거를 얘기하게 되면 위증죄가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어떤 어떤 경우냐면은 뭐 판사가 물어보는 거야. 어? 예, 그 어, 사, 어, 범행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까? 홍길동이가 아무개를 어, 죽인 그 여자를 죽이는 것을 확실히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 자기는 그 현장에도 없었으면서 예 똑똑히 봤습니다. 제가 노래방 문을 열고 딱 나오는 순간 어? 홍길동이가 어? 노래방 사장을 탁 칼로 찌르는 것을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나중에 훗날 cctv를 틀어보니까 그 사람은 노래방 바, 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단에서 들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각도에서는 도저히 그 범행 현장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자기 기억 자기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은 예, 위증죄가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죠?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만 하면은 어쨌든 위증죄가 됩니다. 예. 설사 그것이 객관적 내용과 진실하게 일치한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됩니다. 이번에 보겠습니다. 어, 무고의 고의로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믿고 신고하였으나 우연히, 자, 우연히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아요. 자, 위증죄하고 달리 또 무고죄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아 이놈이 아주 건방진 놈이 나쁜 놈이야 그래갖고 내, 자기가 이제 고의로 이제 허, 이제 고의로 이제 허위라고 믿고 이제 신고를 딱 했는데 때마침 이그 사람이 예, 그 신고 내용과 맞아 예를 들어갖고 뭐, 아, 뭐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 건방져 하는게 잘난 척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갖고 경찰에 출동해서 딱그 집에 들어가갖고 막막 막 압수수색을 딱 해봤는데 진짜 사람을 죽인 놈이야 이런 경우에 자그 경우에 어떻게 된다?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무고죄에서는 어, 설사 그것이 허위라고 믿고 무고를 저지른다고 저질렀는데 그 무고의 내용이 우연하게 때마침 신고 내용과 딱 일치한다고 한다면 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또 1번 내용 맞고 2번 내용 맞습니다. 이제 3번 얘기 한번 가볼까요? 자, 3번 해보겠습니다.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후, 기수 동그라미. 요런 글자 나오면 딱딱 동그라미 쳐야지. 자, 기수에 이른 후 범인 도피를 도와주는 경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뭐, 우, 경우. 이런 거딱 끊으라 그랬었죠? 자, 경우. 자, 도주 원조죄가 성립할 할수 있을 뿐. 어, 범인 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뭔 헛소리하고 자빠졌어. 자, 보세요. 기수에 이뤘어, 일단. 자, 도주했어. 제, 지금 어, 교도소 안에 들어있는 범인이 제소자가 그죠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제소자가 도주를 했는데 기수에 잃어버렸어 이미 그러면 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 담벼락을 넘었단 말이에요 외벽을 넘었다 말이에요 넘어서 자, 그렇게 되면 은 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얘를 뭘 도와줘 이미 넘어갔는데 교도소 밖을 응? 도주 원조라는 건 뭐야 그, 교도소 담벼락을 넘는 과, 넘기까지 도와준 것을 도주원조라 그런단 말이야. 응? 그잖아. 근데, 기수에 이른 다음에 백날 도와줘봤자 도주원조가 되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그 다음에, 범인 도피죄가 왜 성립하네? 교도소 외벽을 넘은 다음에는 그 사람은, 인, 그,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응? 범인 도피가 성립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됐죠. 그래서 범인 도피는 성립하고 도주 원조가 성립하지가 않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바꿔치기했다. 이거 문제 출제 잘했네, 요거는. 아까는 좀, 좀 얼빵하게 하더만.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볼게요. 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범어 자가 범인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자,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증거 인멸죄로 처벌받는다. 오케이, 맞아요. 자, 잠깐만 요거 좀 깨끗하게 볼게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 우리 친족간 특례에 있는 155조 적용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하고 다르냐면은 우리 그 저기. 저저 저 앞쪽 파트에서 형법 총론 파트에서 기대 가능성 파트 있잖아요. 기대 가능성 그 파트에서는 어, 내연의 관계 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 위에 애인을 위해서 어? 나쁜 짓을 했을 때그 범행을 저질렀을 때뭐 기대 가능성 적용을 한다 뭐 이런 건 나오는 건 맞아. 근데 지금 국가적 법이기야 여기는 국가적 법이기에서 친족간 특례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혼 관계라면은 해당 사항이 없어 155조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위증저 증거 인멸로 처벌받지. 어쨌든 이 국가적 법이기거 굉장히 어 나오면 틀려 이것도 저 얼빵하게 하면은 예? 확실하게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